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2021년 신축년에는 마음속으로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 지치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동안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새해 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올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힘내실 수 있게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 다가오는 2021년은 뭔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운종 가득한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좋은 공기 속에서 마스크 벗고 이루고 싶으셨던 것들 전부 다이루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해에도 건강하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모두 힘들고 많이 지치셨던 만큼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한 해는 이루고 싶은 것들 모두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지난 힘들었던 일이 모두 있고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2021년도 다가온 한 해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행복한 신축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 최고! 최고!